클라이밍이란 가파른 경사가 진 암벽을 올라가는 행위죠. 손과 발을 이용해서 오르게 되는데 이때 경사에 따라서 기술 적용은 많이 달라지게 되죠. 자, 클라이밍은 손으로 잡고 올라가는 형태지만 어떻게 보면은 발로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체중을 계속해서 팔로 매달릴 수만 없기 때문에 발로 체중 즉 중심을 이동해서 등반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팔의 힘이 전략이 되고 안정된 자세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라이밍은 발로 하는 것이다 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클라이밍은 발로 해야 됩니다 팔로 하면 안 됩니다 발로 해야만이 체력 소모가 덜하고 팔의 펌핑아웃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쓰기가 중요한데 발쓰기는 아주 여러가지죠 왜냐? 바위 형태가 여러가지기 때문에 그 형태에 따라서 발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완경사슬랩에서는 문질러 딛기 꼭 눌러 딛기 또 11자 형태의 딛기가 중요하고 자 크랙에서는 자 스태밍 넓게 벌려서 딛는다던가 아니면 밀어서 딛는다던가 아니면 크랙에 잼밍을 한다던가 또 다르게 되는 역시 발 기술이죠 자. 경사가 급한 오버행이나 루프에서는 발을 어떻게 쓰느냐 발을 힐 훅을 걸거나 툴 훅을 걸거나 아니면 밀거나 여러가지 형태로 우리가 발을 사용하게 되죠. 이 또한 모든 발쓰기는 우리 체중을 중심을 이동해서 팔의 힘을 절약하고자 더 나아가서는 안정된 자세를 만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등반의 승패는 발쓰기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발쓰기를 잘못하면 힘이 많이 소모가 되고 자세가 정리가 안되니까 균형이 잡히질 않으니까 바로 추락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형태든 어떠한 발쓰기를 적용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평상시 우리가 일반적인 등반 기술로 등반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힐 훅이라든가 니바 토훅이라든가 드롭니 이런 거이 고급등반 기술을 적용할 때잘안 되죠 막상 적용을 해 보려고 하니까 어설프고 되지도 않고 근데 이거 한번두번 번, 여러 번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또잘 돼요 또 감각적인 프레이가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기술을 적용했을 때이 기술이 먹혀 들어갔을 때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또 훈련을 하고 데뷔를 하고 노력을 하는 거죠 어, 따라서 고난도 등반을 하는 클라이머들은 그 평상시 트레이닝도 하고 또 여기에 걸맞는 형태의 운동을 해서 하나의 코스를 정해놓고 완등을 목표로 계속 노력을 하죠 저도 여기 왔을 때힐 훅을 사용해보니까 잘안 돼요 힐 훅을 걸었는데 잘안 먹혀요 미끄러져 버리고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는데 그런데 한달두달 달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감각적으로 된다 또 다리 힘도 먹혀 들어가고 또 재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힐 훅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자힐 훅이란 높은 지점의 홀드나 모서리에 턱에 발 뒤꿈치를 걸어서 체중을 의지하면서 지지하는 것이죠 때로는 발을 손과 같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팔의 힘을 전략하고 또 동작을 만들어가는 안정된 자세를 만드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고난도등반에서는 사실 힐훅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힐훅, 토훅, 니바, 드롭니 이런 고급 기술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사실 등반은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막연히 알고는 했지만 사실 적용이 잘 안되죠. 어떠한 형태에서 어떠한 기술을 적용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바로 훅을 써야 될 때는 힐훅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모든 기술은 순간적으로 자연스럽게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등반이 매끄럽고 부드럽게 된다는 얘기죠. 힐훅의 포인트는 발 뒤꿈치를 턱에 걸어서 강하게 발 뒤꿈치에 힘을 주면서 무릎을 꺾으면서 중심을 이동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안정되고 힐을 걸은 발이 미끄러지지 않는 한면이죠자 그러면 실전 등반을 통해서 영상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자이 장면은 좌측으로 트래버스 하는 구간인데 오른쪽 발로 힐 훅을 걸어서 밸런스를 유지하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몸이 안정된 자세를 취할 수 있고 다음 동작을 유리하게 만들죠. 자, 이 장면은 그 오른쪽 발과 왼쪽 발을 힐 툭을 사용하여 강하게 잽잉함으로써 발이, 발과 손이 몸이 안정되고 다음 동작을 편하게 하는 그런 그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작은 왼쪽 발을 힐 훅을 걸어서 그 중심을 잡고 자세를 안정되게 한 다음에 또 오른쪽 발을 또 힐톡을 걸어서 전체적으로 안정된 자세를 취하면서 팔의 힘을 전락하는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높이 있는 그 바위턱을 이용해서 오른발을 힐톡을 걸어서 자세를 유지하고 또그 다음 동작을 진행하는 과정인데 보이지 않는 곳에 힐톡을 걸어서 한다는 것은 매우 감각적이며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죠 발은 움직이지 않고 허리와 복근의 힘으로 상체를 일으키면서 다음 홀드에 진행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고급 등반 기술 중에서 최고의 기술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 왼발을 힐 훅을 걸어서 안정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팔의 힘을 전락하는 거죠 다시 그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 안정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이 장면은 그이 왼팔을 힐톡을 걸어서 몸이 뒤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균형을 잡고 자세를 잡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왼발 힐톡을 걸지 않았다면 몸이 붕 떠버려서 팔의 힘이 가중이 돼서 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이 장면 역시 왼발을 희복을 걸어서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고 또 반면에 중심을 실에 가게 해서 몸무게 일 부분을 어, 발로 가게 해서 팔의 힘을 전락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은 그양 발을 힐훅을 걸어서 그 삼지점을 형성하고 해서 완전히 자세를 잡은 다음에 클립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역시 발을 손같이 이용하고 자, 이 장면은 오른발은 힐훅을 걸고 왼발은 툭을 걸어서 안정된 자세를 취하고 몸이 뒤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팔의 힘을 전략.